었어요. 이제 준비하고 가볼게요. 행복해요. 아니, 저는, 저는 행복하답니다. 어제 판매를 음, 했는데 나쁘지 않나요 <목소리> <목소리> 준비를 다했습니다 8시 10분이네요 이제 곧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약기입니다 예측. 예측. 안맞는거아닌가몰라 <웃음> 오케이 준비하느라고 못받을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인정 네 다른한테 해볼게요얘 네, 그래 얘들아 받아봐 너네 올거잖아 오케이 인정 밥먹느라고 전화 못받는걸수 있어요 인정 오케이 다른한테 해볼게요 <웃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올 겁니다 아이들이 원래 아침에 바빠가지고 저희랑 다르게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예배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늘하도 파이팅!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계시죠? 꼭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요 파이팅!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방금 제가 전화했던 친구 중에 한명 전화가 왔는데 이 핸드폰이 원래 제 핸드폰 번호 아니어가지고 안 받았대요. 우리 아이들 다 오고 있을 거예요. 기쁘죠? 제 이름으로 택배 하나 왔는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 왔어요. 사실 저번에도 한 구독자분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아마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하거든요. 근데 이.. 뭐야, 이 새끼. 마 서이자? 네. 콜존슨의 기독교 역사, 레미제라블, 블럭바이블 구약, 신약을 보내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두드려주세요 한번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자연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더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딱탁뭐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여기있어요 누가 가겠어요 제가 가지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저! 제발 할게요!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질까?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실 때 친구들이 정말로 망설임 없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갈게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그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약교회 친구들 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사와 마치 하나님 제가 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약교회 친구들 얘기를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승매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이연우야 아, 축구하러 가고. 왜안 돼? 축구는 몰랐는데 엄청 탔네, 너. 누구 너 내리나요? 네. 두근두근 네 때딱한 개, 두 개씩 정다나한 네. 네. 저희는 지금 네. 모바일 매중입니다 저희가 매주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어, 그런 사람이 자주 안 하지. 장남이 네. 아, 또왜왜러냐면또큰 날까봐 사람들. 장남이 얼마나 너네 게임 잘 못하게 하는지 말해줘요. 네, 엄청 못하게 합니다. 네. 뭐하면 파네요. 핸드폰 하면은. 또 <웃음> 파는. <너> 화를... <웃음> <더> 화를... <웃음> 게임 하면은. 게임 하면은. 게임 하면은 영상 안 보고 게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 말이. 협박. <웃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어서... <웃음> 우와, 진짜... 내가 내 영... <웃음> 내가 내 영상 보는 거 협박했어? 근데. <웃음> 네. 네.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이제 대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대예배 때 예배드리지 않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구성아, 안쓴게나안쓴게 나? 쓴겨 나요 쓴게 나? 안쓴게더 자신 있는 데난쓴게더잘 믿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웃음>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 등록, 나 등록이 목표야. 등록? 또못했어요또 뭐, 됐어요? 제가 이번 주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못 옮겼던 게 있는데 청년학생도 말씀 시간에 전해줄 말씀인데요 좀 타이핑으로 옮겨 적으려고 합니다 그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갖다 버리고 싶었던 그 대표성이 다시 감사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이유가 없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손 내밀실 이유가 없으신 정말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대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을 안에 거하여,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점검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 법을 신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전우사님이 설교할 중에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가 또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음.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죄를 사시킨 저희 죄가 모두 용서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칭함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그것도 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었구나하면서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오늘 정말로 바쁘고 정말 정신없기도 하고 좀뗄지와서 피곤하기도 한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요즘 환절기에 정말로 건강 잘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을 봤는데 정말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막 피곤한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저는 잇몸이 자주 부어요 여러분들은 잇몸 잘안 부으시나요? 저는 잇몸을, 잇몸이 을잇몸 부었을 때아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라는 신호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로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처럼 잇몸 부었을 때 그렇게 온다면은 아,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아, 내가 이제 좀 자제해야겠구나. 일좀그만해야겠구나 <웃음> 라는 생각으로 좀일 자제하시고 어,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잇몸이 부었을 때가 온다면은 저처럼 이거 리스테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알려줬는데 제 건강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리스테린으로, 이 리스테린 검 케어로 잇몸 질병 예방도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건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전도사로서 전도사 진원이로서 저의 모습을 잘보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